안녕하세요 여러분 흑결정구입니다 2019년 연달아 터진 병크로 인해서 이미지가 그냥 시궁창으로 몰락해버린 블리자드 아마 이번 달에만 블리자드 관련 영상을 만들면서 지겹도록 한 소리인데요 뭐 그러니까 블리자드가 어쨌고 저쨌고는 제 다른 영상을 보시던지 음. 일단 다 넘어가도록 하고 지금 당장 직면한 문제인 블리즈컨을 상세하게 살펴보아야할 때입니다 아마 저번 영상에서 제가 블리즈컨보다 지스타가 더 기대되는 이유와 함께 뭐 여러가지 뻘소리 아닌 뻘소리를 좀 했을 겁니다 그만큼 블리자드 행보가 실망스럽기 때문에 블리즈컨이 정말 기대가 안된다고 말이죠. 뭐 아무튼 이런저런 논란을 떠나서 한국시간으로 12월 2일 새벽 1시 시작을 앞두고 있는 블리즈컨 역시 여러가지 게임 출시에 대한 루머들이 퍼지고 있는데요 먼저 가장 출시가 유력해보이는 게임에는 오버워치2가 있습니다 사실 이 떡밥은 블리즈컨 훨씬 이전부터 떠돌았던 이야기고 제가 이전에 영상을 올린적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당시엔 정보도 너무 미비하였고 언론 신뢰도는 바닥을 기고 있는 코타쿠발 기사라서 그냥 단순 루머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부러 정보를 뿌린 것 마냥 사실상 트레일러만 공개를 안했지 게임에 대한 정보가 거의 다 퍼진 만큼 현재까지 퍼진 루머 중에서 가장 출시가 유력한 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단 올해 6월 코타쿠에서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스타크래프트의 신작을 중단하고 디아블로4와 오버워치2로 개발 인력을 이동시켰으며 이두 게임은 2019년에 블리즈컨 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는 left f 드 d 와 비슷한 느낌으로 pv 형식의 게임이고 스토리 비중이 큰 게임으로 기존의 오버워치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게임 이라고 알려졌었죠 그리고 블리즈컨을 앞둔 10월 지난 애쉬의 출시일을 정확하게 맞춰 해외에서도 어느정도 신뢰도가 있는 메트로라는 유튜버는 자신이 오버워치 개발팀에게 정보를 받았으며 다양한 트레일러와 각종 정보들이 이번 블리즈컨 2019에서 발표될 예정이고 게임은 먼저 유출된 p v p 방식의 플레이며각 영웅들은 레벨이 존재하여 레벨이 오를 때마다 영웅들의 능력치가 달라지는 방식을 지니고 있어 기존의 게임과는 전혀 다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오버워치 프로게이머인 다프란 선수는 내가 들은 것이 사실이라면 곧 오버워치의 믿기 힘들 정도로 뭔가 엄청나게 나올 것이다 일단 오버워치 이모탈과 같은 쓰레기는 아니다 라고 발언을 하면서 오버워치2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덕분에 여러 곳에서 스크린샷이 유출되고 연일 해외 웹진에서는 오버워치 2 루머에 대해 보도하는 등 현재까지 가장 유력하게 출시 예정인 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오버워치 2를 제작했다는 것은 기존의 오버워치에서 전달하고자 했던 부분들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새롭게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뭐 그만큼의 실패를 겪고 새롭게 많은 부분을 보완해서 내놓는 만큼 이번 블리즈컨에서 가장 호평을 받을 수 있게 잘 뽑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버워치 스위치도 나온 바당에 오버워치 모바일이 나올거라는 분석도 종종 이긴 하는데 설마 진짜 머리 총을 맞지 않았다면 그런 발표는 안 하겠죠 작년 블리즈컨은 디아블로 이모탈 이라는 거대한 똥을 유저들에게 선사함으로써 그야말로 디아블로 팬들에게는 지옥같은 행사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블리즈컨은 그 어떤 게임보다 디아블로 팬들에게 는 정말 여러가지 의미로 기대가 클수 밖에 없는 발표인데요 그런 팬들에게 요금 먹기 싫었는가 디아블로4 공개에 대한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한번 언급하였지만 코타쿠의 루머에 의하면 스타크래프트의 신작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디아블로4와 오버워치2 팀으로 인력을 이동시켰으며 위두 게임은 2019년 블리즈컨에서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둘중 하나인 오버워치2는 수많은 정보들이 풀리면서 가장 출시가 유력한 게임이죠 그리고 디아블로4는 워크래프트의 UI 계정인 위크 아우라스가 트위터에 디아블로4를 암시하는 사진을 올리면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해당 사진에는 디아블로4에 등장한 서큐버스 퀸인 릴리스 아트북의 페이지에 릴리스의 디아블로4의 데뷔는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그녀의 모습을 재현한 것입니다 라는 문구를 드래그한 사진을 업로드하면서 디아블로4에 대한 의미심장한 단서를 남겨놓았습니다 사실 시기적으로 보나 작년 이모탈의 사건으로 보나 이번 2019년 블리즈컨에서는 디아블로4가 슬슬 나올 시기라는 의견과 분석이 많은 만큼 오버워치2만큼 정보가 공개된건 아니지만 디아블로4의 출시가 유력해보이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과연 정말로 디아블로4가 출시될지 조금...은 기대를 품어놓을 수 있겠네요 2019년 블리자드에게는 최악의 해였지만 잠시나마 블리자드의 명성과 이름값을 크게 올린게 있다면 바로 와우 클래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수많은 와저씨들이 고향을 찾아서 돌아왔고 신규 유저 복귀 유저 할것 없이 와우 신드롬을 일으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즐겼었죠 그렇지만 와우 클래식 이전에 와우의 마지막 확장팩인 격전의 아제로스가 트레일러는 역대급이지만 인게임은 역대급으로 쓰레기같은 평가를 받으면서 정작 와우의 위상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그렇게 클래식으로 눈을 돌려 그나마 열심히 장사중인 와우가 이번에 새로운 확장팩을 공개할 예정이라는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블리자드의 기어 홈페이지에 올라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진 사진인데요 쉐도우랜드라는 이름을 가진 확장팩은 보시다시피 리치왕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단 와우를 깊게 해본 것도 아니고 스토리에 정통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스크린샷이 대체 무슨 상황이고 어떤 내용이 흘러갈지는 예측할 수 없으나 이번 확장팩은 쉐도우랜드라는 이름에 리치왕이 두번 흑화한 내용이 추가될 것이라는 것 정도는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밖에도 습한 논란 속에서 블리즈콘의 입장권은 모두 매진된 상태이며 이번 하스스톤 홍콩 사건을 비꾸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시진핑을 희양하는 곰돌이프의 코스튬을 입거나 중국 정부가 싫어할만한 문구를 들고 행사에 참여할 거라고 하는 등 이번 블리즈컨은 환호와 비명 등 시비가 교차하는 여러가지 의미로 두고두고 화자되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진짜 전에 블리즈컨보다 지사가더 기대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의미로 블리즈컨도 기대되긴 합니다 진짜 지금 상황을 보면 뭐 아니면 도 아닙니까 완전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